일단은 벤이 네, 됐어요 2종명을 바꿨는데 갑자기 벤을 시키더라고요 음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들어봐요 개꿍님 우리가 지금 저쪽 상대 부족 쟤네 부족 있죠? 네. 쟤네 부족에 관해서 우리가 몇번건이었잖아요 도도렉스를 시작해서 뭐 도도렉스는 그렇다 쳐 원래 도도렉스는 내가 그때 기억을 까먹고 있었는데 랩작이 돼요 야 네. 쓰지 마라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위시본드를 존나 많이 구했잖아 솔직히 말도 음. 안되게 그죠 일단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 우리는 중국 서버 단독방에 상대 부족 우리 저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대 버그 부족에 관한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겨우 일주일 된 써보고 상대 부족은 저뭐 어떻게 그저사진 올린 사람 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시본드가 너무 많았어요. 솔직히 저희도 다 테스트를 해 봤고 위시본드 나오는 그스폰양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상대 부족은 저만큼 이미 갖고 있었고 또 저만큼의 내용을 더 썼었고 근데 저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일단 듀핑이라고 의심을 했고 얘기를 했죠. 듀핑이 의심된다. 근데 뭐 하냐? 그러고나서 제가 부정명을 바꿨더니 이런식으로 밴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뭐캐코님은 서버가 들어가진다고 하는데 지금 저만 밴이 된상황이어가지고좀 그래요 그래서 캐코님만 지금 연락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어드가 밴을 시키고 대답을 안한대요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와 서버가 좀 이런 좀 그래요 이상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만 하는 것 같고 팀잉도 안되는데 팀잉도 하고 여러가지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서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른 서브 계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계정을 일단 좀 플레이를 하고 벤이 풀리게 되면 그걸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항상 중국 서버할 때마다 벤을 시키는 건지 항상 엔딩은 밴으로 끝났어요.